나이스! 하하하하 <웃음> 메롱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현재 배틀그라운드 커스텀 매치에서 팔수 있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UI가 조금 다르죠? 지금 데스매치 모드인 워모드가 생겼는데요 각자 팀을 이렇게 랜덤으로 짜가지고 그냥 좁은 좁은 자기장에서 미친듯이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미친듯이 싸우기만 하면 돼요. 계속 좁은 자기장에서 죽으면 다시 스폰되고 죽으면 다시 리스폰되고 죽으면 다시 리스폰되고 해가지고 키를 가장 많이 먹는 팀이 우승하게 되는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파밍도 필요 없어요. 처음 내리자마자 아이템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진짜 완전히 그냥 싸움만 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완전히 데스매치 모드죠 그냥 죽어라 싸우기만 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진짜 이번 신맵보다도 더 여포같은 그런 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거 야 이거 완전히 보급도 이제 세팅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급도 많이 떨어지고요 굉장히 이제 그냥 그냥 완전 여포모드예요 그냥 완전 사방팔방에서 와 그냥 계속해서 적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계속해서 총성소리가 나고 무기도 이제 파밍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투가 끝도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과연 이 방은 어떤 세팅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개판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제가 판방이 아니기 때문에 1인칭 방에 몰래 들어왔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 보시다시피 자기장이 금나 작아요. 이게 전부입니다. 뭐야 산에, 산이, 산에 자기장이 잡혔다고? <웃음> where? Where? Where? Where? Here? Here? 우리 어디로 가. Here? 뭐야, 아,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완전. <웃음> where? Where? Where we go? Where we go? Here, here, here. Okay, here, here, here. <웃음> okay,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웃음> 자, 보시다시피 총을 기본적으로 지급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자, 붕대 다섯 개랑 이렇게 기본적인 총을 지급해주고 시작을 하고 그냥 무작정 싸우면 돼요. 승리의 목적은 생존이 아닙니다. 킬을 많이 하면 승리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싸우면 되니까 원도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좁고 더이상 줄어들지도 않아요 자와와 이것이 바로 데스매치 모드입니다 여러분 와 렉걸리는거 봐 <웃음> 이것이 바로 데스매치 모드입니다 여러분 자 아군들이 여기 다 내렸죠? 자 일단 어... 저건 안내리는거 같아요 자 1인칭 모드 갑시다 솔직히 많이 내리던데 자 파밍이 아예 쓸모없는건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템은 좀 떠주기 때문에 조금 파밍하고 다니면은 나쁘진 않거든요. 가 보도록 합시다. 와, 개꿀잼 <웃음> 자, 벌써부터 보급품 하나 옵니다. 자, 이거 보급품 진짜 전쟁이에요. 자, 저기 300쪽에 사람 있었는데. 300 300. 300 300쪽에 그러다 우리 싸워야 되지 않을까? 와, 벌써 1등 팀 지금 우측 보시면은 올라가고 계시는 거 보십니까? 이 우리 한명튕겼고요 우측 보시면은 벌써 등수 올리고 있어요, 애들이. 우리 팀 꼴찌야, 꼴찌. 아니다. 12등이다. 12등 가지. 요 <웃음> 무작 <웃음> 무조건 그냥 막 싸우면 돼요. 렛츠 고. 렛츠 고.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갑시다. 가봅시다. 자, 데스매치 모드 현재 저희 팀은 12등이고요. 자, 보급품또옵니다보급품또 와요. 자, 한명 어이죠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 오고있죠? 자, 어금 돈이야. 자, 보금 돈이야. 자, 보이야 자, 5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우! 으흡! 아! 씨. 아 씨. 어여여여. 아, <웃음> 아, 못 싸우겠어. 너무 멀어. 무슨 거리던. 해숲이, 해숲이 창고로 이거 살려도. 어이구안 돼. 차고로 이거 살려도 점수를 얻거든요. 어, 뭐야, 스쿼트. 아, 그냥 살아나네. 자, 바, 보시다시피 바로바로 바로 살아납니다, 이렇게. <웃음> 야, 무한 전쟁 모드예요 이거는.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는 모드입니다. 와. 보이시죠? 최대한 저 아군, 아군 곁으로 가야겠어요, 저는. 아니다. 쭉 떨어지고. 제 위치 다 도출됐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게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개싸움 모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개싸움 모드. 그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여기 어디야? 내려 내려 내려아아 내로스 팀원에게가. <웃음> 자 지금 현재 저희 팀이 11등 달리고 있어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1등 그 자리, 1등 개 자리 뭐야? 와, 1등이랑 스코어 차이나는 거 보세요. 이거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 M4 M416이다. 어... 천장에 떨어져야겠다 이거. 막내 아까 한명 있던 것 같았는데 자 위험해요 자 아래쪽에 하나 있죠? 아래쪽에 지금 사운드 들렸죠? 자 개판이에요 보급품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줘 안나오네 파밍으로 와라 그치. 잡았다 <웃음> 개꿀이지고 <웃음> 나이스 장이있이짱 꿈에도 몰랐지 이 짱이 짱이 짱이 짱이 짱이 짱이 짱이 짱이 짱이 짱이 이이 소리 들렸는데 아씨 개 무서워. 어, 아씨, 여기서 떨어질지 모르겠으니까. 있어. 와 우리팀 차 타고 간다 저기 누구 뛰던데 아 막내 에 올라가 봐야지 어군육죽기다 에. 또 몸무가.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딱았다딱았다 시키들 쉽게 어 있어. 시키들 다들 벼. 다들 벼 시키들. 들어와, 들어와. 이 자리 개좋아. 들어와. 자, 저희 팀 현재 9등 달리고 있습니다. 떨어지나? 저기 떨어진다. 와, 저기 또. 떠... 오, 뭐야. 바로 앞에 하나 닦았다, 많이 닦았다, 받아봤다. 나이스 탈킬 위치만 잘 잡으면 돼. 위치만 잘 잡으면 돼. 오케이, 나이스! 얻어먹기, 나이스 킬내 걸로 들어오지 않나? 이거? 나이스! 잡았다! 오! <웃음> <웃음> 어, 나이스! 아, 7등! 아, 아쉽다! 10킬 7등 했습니다 아, 아쉬워 와, 보셨나요? 이렇게 개판인 모드? 보시다시피, 그냥 무작정 싸우면 돼요! 졸라 싸워요! 계속 떨어져요! 죽여요! 먹어요! 또 죽여요! 먹어요! 끝입니다! 이 모드의 끝은 졸라 죽이면 돼요 자 이제 본섭에서 파트너 계약을 맺은 사람만 이제 커스텀 매치를 파서할수 있는데 여기 워모드 들어가서 워모드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타고 있는 방 파준 사람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자 여기서 이제 조인할 수 있는데 조인할 수 있는데를 골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방금 했던 모드는 없는데 자 보시다시피 진짜 완전 개판 모드에요 <웃음> 와 이게 이럴수가 있나 아 정말 재밌고요 지금 커스텀 방을 주위에 팔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셔도 되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뚫려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는 데가 있어서 몇 군데 이렇게 잘 보시다 보면은 그냥 풀이로 풀려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갔으면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